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암호화폐 관련된 트위터 팔로우 수에 대한 랭킹 변동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데이터 집계 비교 일자는 2022년 8월 기준 데이터 값 대비해서 2023년 1월 2일 현재 값 기준으로 랭킹을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것을 기억할 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8월 28일 날어 와처 그룹에서 전 세계 탑10 암호화폐 관련 트위터 팔로우 어, 집계 현황을 28일 집계 기준으로 해서 8월 29일에 날 이제 발표난 게 있는데 어 여기 이와 같은 어, 순위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1위가 바이낸스 그리고 2위가 비트코인 549만 명. 시바이누가 346만 명, 도지코인이 344만 명, 이더리움이 280만, 리플이 253만 명, 크립토닷컴이 251만. 솔라나가 201만이었고 파이 네트워크는 163만 명입니다. 어 그리고 시비가 폴리곤으로 162만 명인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상당히 좀그좀 그, 어, 눈에 어, 좀 들어왔던 게 파이 네트워크죠. 어, 다른 코인들은 모두 다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네트워크는 당시 기준으로도 그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폐쇄형 메인네트워크 기간에 상장도 안된 코인이 9위의 랭크가 될 정도로 어, 상당히 커뮤니티가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이죠 어, 그러면 지금 현재 125일이 정도 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가 집계가 됐을까요? 어 우선 바이낸스 어 8월 29일 당시 기준으로 936만 명에서 현재 72만 명이 증가된 1000만 명이 지금 현재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549만 명에서 현재 568만 명으로 19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 시바이노는 346만 명에서 17만 명이 증가된 363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344만명에서 현재 22만명이 증가된 366만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더리움은 280만명에서 307만명으로 27만명밖에 는 어, 증가가 안됐습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는 253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약 9만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어, crypto.com 같은 경우는 251만에서 262만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됐고 약 11만 명 정도가 어, 증가가 됐습니다. 어, 솔라나는 201만 명에서 어 현재 16만 명이 증가된 217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자, 다음 파이 네트워크. 파이 네트워크는 상당히 변동률이 높습니다. 어, 8월 2 9일 당시 163만 명에서 현재는 지금 217만 명을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4만 명이나 증감을 했습니다. 증, 증가를 한 셈입니다. 다음 폴리곤 162만 명에서 181만 명으로 약 19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데이터 값으로 한번 보죠. 자 각각의 집계를 보면 이 정도 양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확실히 바이낸스의 어, 이 트위터 팔로우 수가, 어, 거의 뭐, 그, 어, 부동의 1위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 이 데이터 값에서 좀 보시면 조금, 요게 조금 눈에 띄죠. 어, 2022년 8월 당시 대비와 2023년 1월 현재 기준 값을 보면 이 바이낸스와 파이네트워크의 증감 데이터 값이 상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어, 특히 파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난 125일 동안의 증감률이 54만 명이 증가가 됐고요. 일평균 증가 가입을 한 수는 4,303명 정도가 하루에 꾸준하게 어, 가입을 하고 있는 속도입니다. 다른 것들은 1000명이나 2000명대 또는 1000명 미만 대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어,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가입을 하고 있는 속도이죠. 자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는 랭킹이 그대로일까요? 자 파이네트워크와 솔라나가 각각 여기 2.17, 어, 217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와 같습니다. 어, 1월 1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파이네트워크와 솔라나의 트위터의 집계수는 이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파이네트워크가 앞섰습니다. 자, 파이네트워크는 정확하게 보면, 216만 7,900명입니다. 자, 솔라나는 216만 7,709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200, 어, 181명, 어, 아, 191명 정도가 더 많다. 약 200명 정도가 솔라나를 이제 제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랭킹은 다시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파이네트워크는 상장도 아직 되지 않았지만 현재 랭크 8위에 어,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어, 시바이누를 제끼고 어, 비트코인에 이어서 3위의 랭크가 되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